티맑은 척하지마. 내가 너 싫어하는 티다 냈는데 날 존경했다고? 꼭 진짜 같네. 잘 참아서. 내가 꼭 못된 것 같잖아. 아침마다 희망에 차서 출근하는 거. 하루 종일 까일 거면서. 남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거? 기자로서 무분별한 거야. 정의감? 기자가 독립투사냐?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거. 가난한 주제야 어디 한번 까놓고 얘기해보자 너 정말 니네 언니가 그돈 훔친 거 몰랐어? 한집 살면서? 나 진작부터 니네 가면 벗기고 싶었어 니가 정의를 추구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됐고 니가 진실을 추구했으면 그걸로 뉴스를 했어야 돼 모르는 척 싫어하는 척 결국 용납한 거잖아 그게 너야. 가면 밑에는 남들이랑 똑같은 욕심이 있어. 서랍 속에 몰래 마신 술병이 가득한 것처럼. <웃음> 내가 말도 안된는 뉴스를 했다고? 나한텐 그게 진실이야. 너에겐 너의 진실이 있겠지만 나에겐 나의 진실이 있어. 너의 진실과 나의 진실이 맞붙어서 오늘은 내 진실이 이긴 거고.